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블로그 인포에 나, 나나입니다 네 저희가 오랜만에 같이 컨텐츠를 또 하는 것 같아요 요 히사시부리! 오늘 전달해드린 소식은 바로 방에크앤솔리드엑스가 밝힌 ETF 승인 가능성에 대한 주제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ETF 승인 여부에 따라 장이 회복될 거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이 ETF의 승인 여부가 계속 연기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지친 것 같고 이제는 ETF보다는 벡트에 더 많은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나나씨는 ETF 승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 저도 기대를 했는데 ETF 연기가 계속되면서 좀 지치는 것 같아요 SEC가 밝힌 이 ETF 승인 조건은 첫째는 시장 안전, 둘째는 이 시장 규모예요 안전한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 바네크 엔솔리드 X가 지난 6월부터 SEC 측에 이 비트코인 ETF 상품을 신청했는데 어, 결국 몇 차례 승인이 거부가 되었어요. SEC 측에서 그 이유는 이 시장의 ETF 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시장 조작과 사기 위험성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후 10월에 SEC와 마이크가 직접 만나서 나는 회의 내연이 공개가 되면서 ETF 승인곧 되는 거 아니냐 기대감을 하게 된 거죠 네, 최근에 바네크 앤 솔리드 X 측이 이 크립토 글로브 미디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바네크 ETF 승인 가능성에 대한 네 가지 이유를 밝혔는데요 첫 번째는 이 실제 BTC 물량을 기반으로 한 ETF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BTC 해킹이나 도난 등이 손실에 대한 보상을 보험으로 처리한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세번째는 당국이 인정하는 MVIS 크립토커피어의 지수를 근거로 한이 BTC 가격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어 그리고 네번째는 ETF 바스켓을 25 BTC 규모로 구성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이크 앤서리드 x 의 ETF 승인 가능성이 여부를 좀 살펴보자면 커뮤니티 쪽에서는 승인 가능성에 대한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카고 중공 거래소 내 블랙박스 거래소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블랙박스 거래소의 경우는요. 이미 기관 거래소로서의 운영을 이미 해봤기 때문에 SEC가 논하는 시장 조작 문제를 해결하는 데큰 지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ETF들은 실물 비트코인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비트코인 ETF에 한산 반대를 해왔던 칼라스테이 위원의 임기가 만료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ETF의 부정적이었던 카라스테인 의원의 임기가 만료가 된다는 것은 요 ETF 승인을 기대해볼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네요 네, 그런데 ETF 결정을 올해 12월 29일에 하거나 아니면 또 승인 여부에 따라서 내년 2월 27일에 결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SEC 측에서 240일의 연장 기간다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이 ETF 출시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올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게 될지는 이 ETF 승인 여부에 달렸겠죠? 하이! 그리고 12월 12일에 맥트콜에서 오픈 예정이니 이번 겨울이 시장이 안정되는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아직은 이 제도권 안에 진입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이 시장이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시장이 성장하고 자리잡기 위해 이 제도권의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갖춰져야 저희가 건강한 생태계 안에서 투자하고 또 규모가 갖춰진 중요 시장으로 자리잡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이하이! 하이. 저희가 오늘 ETF 스윙 여부에 대한 가능서를 다뤄봤는데요 승인 여부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지만 ETF가 하루빨리 승인돼서 따뜻한 시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하루빨리 시장이 안정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그럼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세요. 그럼 바이바이!